새들은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헤엄을 치고 아이들은 놀이를 한다. 아동에게 노는 것은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얼마나 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초등학생 25% 이상이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여가 시간을 가지지 못하며 17%는 하루 평균 1시간도 여가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48.7%는 방과 후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 노는 아이는 5.7%에 불과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동의 놀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잘 노는 우리 학교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Save the Child r e n 놀이터를 지켜라!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케아와 세이브 더 실드러는 잘 노는 우리 학교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1차 워크숍 놀다, 생각하다, 건축하다 1차 워크숍에서는 워크숍에 참여한 아이들이 놀이터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2차 워크숍 놀다, 디자인하다 2차 워크숍에서는 아이들이 상상한 놀이공간 그림을 바탕으로 서로 협동해서 놀이공간을 입체 모형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합니다. 3차 워크숍, 놀다 종합하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3차 워크숍에서는 설계 디자인을 발표한 후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은 월평초의 놀이공간이 어떤 의미로 채워지길 바라고 있을까요? 이 공간을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75년간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벚꽃을 해마다 피워온 벚꽃나무처럼 그 생명력을 그대로 받아서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에너지로 이렇게 숨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에너지라고 말하겠습니다. 또 다른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은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놀고 즐겁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공간의 이름은 또박이입니다. 두근두근 미래 학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놀이공간의 주인이 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저는 세이브 더칠드런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저희 6학년은 동생들보다 많이 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계를 하고 좋은 놀이 공간이 합계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네 가지만 하려고요.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놀고 싶어요. 그럼 우리 모두의 생각이 모여 만들어진 월평초의 놀이공간 벚꽃놀이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푸른 나무를 바라볼 수 있었던 공간이 우리 모두의 손길과 노력을 거쳐서 이제는 나무와 함께 어울려 놀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계속되길 바라며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는 우리의 믿음은 계속됩니다.